안녕하십니까 청담동에서 성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박현성형외과 전문입니다 제가 유튜브를 시작한지 이제 한 1년 정도 지났는데요 그동안 이렇게 댓글들을 보니까 그 남자 성형도 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어 하는 이야기도 있고 또왜 이렇게 나이 든사람들 얼굴만 이렇게 그 이야기만 하느냐 라고 하는데요 우선 성형은 남성보다는 여성이 좀그 많이 하는 경우가 많겠고요 이게 저희 관상성형 유튜브의그 인구통계 그래프 인데요 이 오른쪽이 그 여성인데 그 여성이 단연 많고 또 특이하게 보면 뭐 45세 이상 그 남성분들도 많은데 성형외과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보신다고 하더라고요또 성형 하면, 뭐, 20대나, 뭐, 30대를, 뭐, 주로 대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왜, 그, 뭐, 늑다리, 그, 사람들 이야기만 많이 하느냐? 라고, 그, 뭐, 노화 성형이나,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많이 다루지 않습니까? 뭐, 막, 눈을 크게 하고, 막, 앞팀, 뒷팀 밑팀, 풀팀, 어, 이런 거, 어, 거의 얘기를 하지 않고, 주로, 이제, 노화 성형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저도 예상치 못하였습니다 만 저희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가장 그 많은 연령층이 이 45세에서 54세 여성 즉 중년 여성층이고요 뭐 다른 유튜브 채널은 뭐 20대나 그 30대가 뭐그 많을 것 같습니다만 저희 관상 성형 그 유튜브 채널은 여기 빨간 막대 어이또 파란 막대 그 45세에서 54세 그리고 55세에서 64세 그 중년이나 그 노년의 여성들이 많이 시청하시고 계시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저의 성형 철학과도 부합하는데요. 뭐 젊으면 뭐 무조건 뭐 눈이 뭐 짧거나 하든 코가 납작하든 무조건 다 예쁘죠. 젊은 아이들은 그렇지만 나이가 들게 되면 그 아무리 처녀 때 예뻤던 사람도 이 추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형이 진짜 필요한 연령은 젊은 층보다는 그 중노년층이 더 많다 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여성이 그 중년이 되면서 그 어렸을 때 동안에서 나이가 들게 되어서 그 노안으로 그 변하는 얼굴 비율 그 어머니와 딸의 그 사진 사례를 들어서 그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요 그 지난 시간에 나이가 들게 되면은 젊었을 때뭐 콧구멍이 별로 잘안 보였는데 뭐 보이긴 보였지만 조금만 보였는데 나이가 들면서 이렇게 콧구멍이 그 보이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나이가 들게 되면 왜 얼굴이 이렇게 길어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 tv에서 그 20대 초반의 딸과 그 50대 어머니의 그 사진을 보았는데요. 물론 그 연예인 그 셀럽이니까 어머니도 뭐 주름 하나 없이 뭐, 뭐 그런 얼굴이었겠습니다만 그 똑같은 얼굴인데 그 20대 초반의 딸, 딸은 얼굴 느낌이 쫙 올라 붙은 느낌이고 어머니는 이렇게 흘러내린 그 긴 얼굴 이었습니다. 여기 이 사진을 보시고 어머니, 딸을 누구나 다 짐작하겠습니다만 왜 오른쪽 얼굴이 나이 들어 보일까요? 한번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눈의 크기? 뭐 그거는 별반 다르지, 다르지 않은 것 같고요. 뭐 쌍꺼풀의 덮임? 그 오른쪽 눈의 경우 사진상으로는 왼쪽이겠죠? 뭐 그럴싸합니다만 왼쪽 눈의 경우는 아이와 그 쌍꺼풀 덮임에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요. 뭐, 입가주름은 좀, 그, 어머니가 좀 있고요. 또, 볼살. 네, 그건 뭐, 피부의 탄력 차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여기 보시다시피, 나이든 피부는 오른쪽과 같고, 젊은 피부는 왼쪽 풍선과 같기 때문에, 탄력 저하된 오른쪽과 같은 얼굴에 무조건 뭐, 필러라든가 지방이식을 하면, 뭐 그, 볼살이 없다고 해서, 어, 지방식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또 코를 보시면 제가 노골관상성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어린아이의 코에서는 뼈가 노출되어 보이지 않지만 중년어머니의 코에서는 콧뼈가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눈썹과 눈 사이에 전태궁을 보시면 아이는 넓지만 어머니는 좁으며 왼쪽 아이의 얼굴은 얼굴의 가로 길이, 얼굴 세로 길이 비율이 1대 1.3인데 어머니의 경우는 1대 1.5 정도로 낄딱하게 길어진 것을 볼수 있고 특히나 얼굴 상중하 중에서 중간 부분 즉그 눈동자에서부터 입 중앙까지의 길이가 늘어난 것을 볼수 있겠습니다. 즉이 파란 삼각형이 그 거꾸로 된 정삼각형이면 그 동안 외모가 되고요. 긴 삼각형이면 노안 얼굴이 된다는 것입니다. 왼쪽 여성의 눈가 주름을 보면 나이를 어느 정도 드셨다고 생각을 들므로 이 얼굴은 그 동안이다라고 여기지고요. 오른쪽 여성의 경우에는 왼쪽보다는 노안 얼굴로 보이는 이유는 두 눈에서부터 입 사이의 중안부가 길기 때문입니다. 그럼 나이가 들어서 어, 얼굴 뼈가 막 이렇게 길어지면서 얼굴이 길어지는 거냐 하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왼쪽은 눈과 입 사이 중안부가 쫙 올라 붙은 느낌이고 이 오른쪽은 눈에서부터 입까지가 이렇게 쭉 늘어진 것 같지 않습니까 뭐 이것을 비율을 드리자면 그 젊은 여성의 가슴살과 나이든 여성의 가슴살의 비율과 같이 그 얼굴 살도 이 가슴살과 같이 이렇게 처지면서 길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사진에서도 왼쪽은 눈과 입이 딸싹 붙어 있는 느낌을 줍니다만 중년이 되면서 그 텐션이 조금 좀 줄어든 것을 볼수 있고요. 50대, 60대 노안이 되게 되면 눈과 입 사이 의 간격이 그축 처진 듯한 이렇게 늘어진 얼굴이 돼서 두 눈동자와 입 사이가 이 삼각형이 긴 얼굴형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눈에서부터 입까지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에서 낄딱한 삼각형이 되면서 얼굴이 길어져 보이는 이유는 그입 둘레근에 의한 작용으로 인한 것도 있고, 또, 지구 중력으로 인해서 이렇게 처지는 것도 있는데, 뭐, 중력에 의한 영향은 우리가 지구상에 살면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만, 그입 둘레근에 의한 작용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뭐, 보톡스라든가 아니면은 입꼬리를 올리는 운동을 잘 해서 늘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는 방법이 가능하겠고요. 또, 이미 늘어난 상태라고 한다면, 그 중안부 길이 축소 수술을 해서 좀 짧게 해서 그 노안을 동안형 얼굴 비율로 만드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이러한 방법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동영상을 올려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